3월 20일 우리가 2주년이 되는 날 잠깐만 있어봐 나는 내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이면을 보았다 강한나 독한거네 2주년이라 독한 위스키 한잔 어때요? 네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20대 초반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로 인해 연애를 못 해본 우리에겐 너무나 설레는 첫 연애였죠. 2년의 연애 기간이랑 굉장히 컸고 큰 기념이었어요. 우리는 2주년을 기념해서 호캉스를 세상 행복하게 즐기고 있던 때였죠. 그때 제 남자친구가 제당주를 하나씩하나씩거기까지시오할뻔했어요 <웃음> 그럼 얘기 계속 이어 나갈게요 아, 자기만잘나왔잖아 자기도 이뻐 이상한데 <웃음> 아, 이건 잘 나왔다 이게 잘 나왔어? <웃음> 귀엽네 <웃음> 아. <웃음> 뭐야? 배 많이 고파? 음. 아직 u 안안 됐나? 음... 배달 왔나 보다 나 진짜 고팠는데 음... 나 얼른 가져올게 자기야 알겠어 음... 남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가지러 가면서 잠시 심심해질 찰나에 남자친구가 핸드폰을 놓고 간걸 발견했어요 그날따라 정말 많이 배가 고팠는지 평소에 화장실 갈 때도 빼놓지 않고 가져가던 핸드폰을 놓고 갔더라고요 그것도 잠금화면이 풀려진 인스타 화면 그대로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진동이 울리는 거예요 그것도 끊임없이 계속 그래서 잠깐 무슨 진동이지만 확인하려고 했는데 너무 남친의 사생활에 간섭하는 것 같아서 자제하려고 했죠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안돼 우리 자기는 이런 거 싫어하니까 그래, 서로를 존중해줘야지 아, 하지마 그래도 궁금한 건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남자친구의 핸드폰으로 인스타를 보면서 느낀 건 생각보다 되게 온라인으로 활발하다는 거였어요 인스타를 하지 않는 저에게 보이는 조용한 이미지랑은 다르게 인스타에서는 활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있던 와중에 메시지가 왔어요 여자들로 가득 메우는 메시지 창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아, 자기야 배 많이 고팠지? 얼굴 수척해진 것 봐봐 아유, 얼마나 배고팠으면 얼른 먹자 내가 맛있게 깔아줄게 우와 대박 맛있겠다 자기야 먹하니 뭐하고 있어 얼른 먹자 우와 대박 이런 거 사진 찍어야 돼내 휴대폰 어디있지? 자기야, 너 휴대폰 못 봤어? 이거 뭐야? 너 봤어? 이거 뭐냐고? 우리 이런 거안 하기로 했잖아 아니 먼저 이것부터 설명해 그냥 친한 동생이야 동생이 왜 이런 말을 보내는 건데? 옛날부터 친했던 동생이라 이렇게 보낸 거고 얘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지금 나 만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연락하잖아 이게 어떻게 아무 사이가 아니야난 그냥 이런 거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나는 지금 네가 이러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야? 우리 휴대폰 서로 사생활 존중하기로 했으면서 우리가 약속한 거다 어기고 휴대폰 몰래 본거 아니야 바람 핀 거잖아 뭐? 야 바람? 뭐가 바람이야 여기서 어디가 바람이야 전부 다 친구로서 한 대화밖에 없어 다시 한번 봐봐 나랑 만나면서 나랑 이주년 기념하면서 다른 여자는 연락한 그게 넌 지금 바람이 아니라 그러는 거야? 넌 그걸 바람이라 생각하는 거야?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데도 다른 여자랑 연락하고. 너 아직도... 아직도 날못 믿는구나. 지금 이게 믿는 문제가 아니잖아! 한숨 쉬어? 그래. 어게 변명할 거 있으면 다 해봐. 내가 너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말안 했던 거야. 나도 처음부터 숨길 일이 없었어. 그냥 말안 했던 것 뿐이지. 넌 내가 연락하는 사람마다 다 바람이라고 생각할 게 뻔하니까. 나 학과 특성상 여자인 친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 너 그것조차 이해 못 하잖아. 솔직히 나 이렇게 연락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 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내가 너랑 2년동안 만나면서 다른 여자랑 바람핀 적 있어? 그냥 연락만 오면 주고받은 거잖아 너왜 이것조차 이해를 못했 아. 아. 그래... 나만 계속 이해야 되는 거네? 야, 이런 게 연애냐? 나 먼저 갈게. 야, 강한나. 야, 강한나! 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끝났지. 현실은 별거 없잖아요